여러분들 gt밥에서 최강의 무기들 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카비 소총 mk2 아니면 은 특별 카비 소총 mk2 이두 개의 총기만 gt밥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먼저 일반 카비 소총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가 뭔가 원통처럼 동그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기의 앞부분이 굉장히 두껍네요 이쪽에 보시면 은 풀, 세미, 세이프 그리고 서른발짜리 탄창이 끼워져 있고요 개머리판 같은 경우도 뭔가 철봉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쪽에서 보시면 은 5.56mm 탄 쓰고 있고 총기를 조준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특별 카빈 얘가 훨씬 더 넓적하고 사이즈가 커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5 5 쓰고요. 탄창이 좀더 넓적한 느낌 이 총같은 경우는 뭐가 적혀있는게 없네요 몸체 앞부분이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있고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총을 조준했을 때와 하면 얘가 훨씬 더 심플한 느낌 제가 카빈소총의 사격모션을 볼게요 그렇지 크크 제가 천천히 볼게요 발사. 어? 그렇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장전 모션 더 확인해볼게요 여기서 총을 살짝 비틀면 얘가 빠집니다 GT5 특징 탄창 안에 아직 총알이 남아있음 그리고 얘를 버린 다음에 총을 준비해서 다시 끼고 체크 됐어 장전 끝 이번에는 특별 카비 소총의 사격 모션 느린 화면으로 다시 땅땅 특화같은 경우는 여기가 뻥 뚫리네요 여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발사 땅땅 땅. 얘도 5.56mm 체카. 그 다음에 장전 모션도 볼게요 얘를 빼 자꾸 땡겨 떼서. 여기 위에가 막혀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탁창을 여기다가 체카. 그리고 여기 특별카빈 같은 경우는 장전 손잡이가 여기 앞쪽에 달려있어요 총 끝에 여기 지금 새끼 손가락에 걸려있죠 힘껏 땡겨 여기까지 쭉 됐어. 그러면은 미션 클리어. 이번엔 명중들을 비교해볼게요. 먼저 카비소총 발사. 이 정도. 그 다음에는 특별 카비소총이 정도. 왼쪽이 일반 카빈, 오른쪽이 특별 카빈. 똑같아요. 이번엔 제가 데미지를 볼게요. 체력이 200짜리 NPC를 쏴보겠습니다. 1, 1, 2, 3, 4, 네발좀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체력을 1000으로 맞춰볼게요. 발사 아! 아! 아! 여까지지딱서서 딱 발. 이 이번엔 사거리를 볼게요 일반 카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조준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특별 카빈 들어볼게요 조준 얘도 빨간불 들어와요 뭔 소리야? 똑같습니다 사거리도 이제부터 카빈 소총의 개조항 목을 볼게요 먼저 확장탄창 60발 박스탄창 100발 손잡이 플래시 스코프 소음기 밑에는 그냥 상징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특별 카빈 소총 확장탄창 60발 드럼탄창 100발 플래시 스코프 소음기 손잡이 나머지는 그냥 상징이고요 지금 풀 개조가 된 상태고요 특별이랑 카빈이랑 데미지랑 사거리 차이가 조금 있네요 바로 데미지 비교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뭔가 살짝 차이가 있네요 이런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특별 카빈이랑 일반 카빈 같은 경우는 MK2로 개조가 가능해요 어벤져 이동식 작전무부테라바이트 이런 특수체랑 내부에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특별 카빈소총 MK2 구글클릭 됐어 MK2로 바꾸시면 이제 100발짜리 탄창이 사라집니다 60발을 써야돼요 그리고 지금 풀 개조가 되는 상태고 카빈소총도 마찬가지로 MK2 개조 탄창도 이제 60발이에요 100발 못써요 이게 일반 카빈 MK2 얘가 특별 카빈 MK2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일반 카빈소총이 사거리가 더 깁니다 따라서 제원만 보면은 일반 카빈 MK2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되는거죠 제가 지금 스토리 모드로 넘어왔고요 사거리를 한번 측정해볼게요 먼저 카빈 소총의 조준점은 여기쯤에서 들어오네요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특화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조준점은 뜹니다 비슷해요 제가 정카측정을 위해서 앞에다가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게는 폭발탄이 달려있죠 이거 온라인에서는 못써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제가 여기쯤에다가 상자를 놓아드렸어요 이라인그 다음에는 특별 카비 소총 MK2 살짝 안닿죠 좀만 더 밑으로 약간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쯤 여기 아니 뭐 똑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구이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체력이 3000짜리 트레버를 잡고 끝내볼게요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종합적인 표결을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몬> 자 그럼 <그렇다면> 조명사틱이었습니다 <스터디였습니다. 몬>